a s s a l a m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네, 지금 자가격리한지 3일째입니다 와 저기 밖에 보시면은 꽃 진짜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벌써부터 밖에 나가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제가 어제 바이러스 그 테스트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세상 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 상황에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나라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국경이나 공항을 폐쇄하고 뭐 상점이나 레스토랑 문을 닫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런 엄격한 통제들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조금 달라요 한국은 지금 이동 제한이나 뭐 지역을 폐쇄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좀 효과적으로 또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아,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?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,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,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보통은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갔죠 아, 근데 그거 자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검사 자체도 한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하고 검사 결과 나오는 것까지도 하루가 안 걸렸어요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드라빙 스루랑 워킹 스루거든요 간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하루에 2만명 가까이 검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검사를 이미 마쳤고 이게 집단 감염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수준이 높으면서 또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의료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걸 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싼 값에 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리더라도 병원 가면 은막3 0 0 0원4 0 0 0원막 이렇게 나와요 되게 싸요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짜로 받았고 뭐 증상이 있거나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공짜로 검사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검사 비용이 엄청 비쌌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 있는 걸막 숨기고 병원에 안 갔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확산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투명한 언론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모든 이런 뉴스를 투명하게 받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확진자나 사망자를 막 숨기고 막 이랬으면 더큰 패닉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빠른 동선 파악과 신속한 정보 공유 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의 봉쇄나 이동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국은 환자를 기다리질 않아요 환자를 먼저 찾아내고 검사하고 추적을 합니다 확진자는 물론이고 확진자랑 접촉을 한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상태나 동선 파악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이거를 바로 공유를 해줘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모든 이런 확진자에 대한 경로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문자 같은 거 봐도 뭐몇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게 확진자 뜨자마자 바로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락단 없이도 한국이 이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높은 국민의식 한국인이 국민의식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물론 한국이 안 좋은 점도 되게 많지만 최소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남들을 진짜 잘 배려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패닉이나 사재기나 뭐, 그 이런 거가 진짜 하나도 없고 뭐 마스크나 휴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사람들 뉴스 보면서 막 미국에서 막 휴지 가지고 싸우고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진짜 이해 못해 요 아니 휴지가 이렇게 많은데 뭐 하러 저어가지고 싸우지? 막 이래요 진짜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린 정부를 또 많이 신뢰를 하고 뭔가 또지침 내려왔을 때 뭔가 서로서로 도와야 된다 이걸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확산이 많이 퍼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지금 한국에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최소한 굉장히 한국정부랑 국민들 모두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이제 서로 배려하고 또 노력하면은 충분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아직 격리 생활 많이 남았는데 힘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Take care and be safe. 함드릴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. 안녕.